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 한 번에 0.50%포인트 피어오르는 빅스텝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연 1.7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1월, 올해 1월, 4월, 5월에 0.25%포인트씩 다섯 차례 오른 데 이어 이날 한 번에 0.50%포인트 올라 누적 1.75%포인트 높아졌다. 기준금리가 세차례 연속 4월 5월 7월 인상된 것은 물론 한 번에 0.50%포인트 오른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기준금리가 꾸준하면서도 동시에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았거나 받아야 할 차주의 입장에서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금리는 작년 7월 2.81%에서 올해 5월 3.90% 상호저축은행 주담대금리는 4.91%에서 5.02%로 각각 1.09%포인트 0.11%포인트 인상됐고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금리는 추가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5월 기준 가계대출 금리별 비중은 연 3.4%가 55.7% 연 4.5%가 23.7% 연 5.8%가 6.9% 수준이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내 기준금리가 연내 추가 인상대 연 2.5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국내 기준금리는 각각 연 3.0%와 2.5%로 당시 신규 주담대 금리는 각각 연 6.81%와 5.63%까지 치솟았다. 같은 시기 가계대출 금리별 비중은 연후 8% 대출자가 2008년 12월에 84.8%, 2009년 1월에 74.9%나 됐다.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향후 연호 8%의 가계대출 금리를 지불하는 차주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게 되면 가계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박갑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 인상폭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가장 큰 핵심 변수다.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가 연 4%를 넘으면 부동산 매수를 관망할 가능성이 커지고 연 5%에 육박하면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올해 2월 813건으로 월간 매매량이 역대 처음으로 천건을 밑돈데 이어 이날 빅스텝의 충격 여파로 이달에는 최소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동산 업계는 전망한다. 지난달 매매 건수 또한 아직 거래 등록 신고 기한 계약 후 30일 내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907건으로 900건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한명진 랩장은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큰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 매매 관망 속 저조한 주택거래와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전망. 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금리 인상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집값 하락세가 진정될 수 있다. 정부가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을 80%까지 올려줬지만 굳이 고금리 하락장에서는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 매매 시장에도 금리 인상은 악재로 작용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 6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건수는 7,4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35건 대비 25%가량 줄었다. 여경희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도 감소할 것이다. 월세 수익으로 대출이자와 세금을 충당해야 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상환할 이자 비용이 커지면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점차 가속화되는 전세 월세와 양상은 이번 빅스텝으로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박원갑 의원은 금리 상승기에는 유주택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도 고통받는데 무주택자들도 대부분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전세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아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기보다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집주인과 한 번의 계약으로 2년 동안 집을 금액이 일정한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 곧 덧붙였다. 올해 4월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은 전국 5.7%, 서울 4.8%였다. 최근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최고금리가 연 5% 중후반을 나타내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 이율이 더 낮은 경우가 발생한다.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한명진 랩장은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를 전세자금대출로 해결하기보다는 자발적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 전세가율이 높은 지방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 임대차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을 경우 보증금 반환 혐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지불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